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란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살아보니 젊었을 때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더라 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다양한 집들과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느끼는 집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런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의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라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문는1 1봉이요 달도 저문은 기운은이라 가사도 좋고 노래도 흥겨운데 이 얼마나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지 절로 몸이 다 들썩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귀에 착착 감기지 않습니까? 물론 자칫하면 한시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또 요즘 많은 젊은 건축주들을 만나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이야기들이니 잘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어지면 놀 수가 없다.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늙기 전에 놀아야 하고 힘이 있을 때 놀아야 하는 법이죠. 놀수 있을 그때 놀아야 하고 놀아야만 인생을 알고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나이가 들고 살아갈수록 이 말의 의미를 알것 같은데 참으로 미련한 게 인간이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바로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도 그렇습니다. 사실 넓고 좋은 집은 젊었을 때 바로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 스는 아이들을 기르던 그때, 알콩달콩 부부관계가 좋을 그때 넓고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아이들에게도 원없이 잘해주고 온갖 사랑으로 키울 수가 있으며 귀여움을 한껏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을 닥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뛰어놀게도 하고 아이들의 공부방과 소재까지 만들어줬을 것이며 그래서야 여유로운 신혼생활도 영위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방도 넓게 만들어주고 빵빵하게 주방시설도 갖춰서 사랑하는 신부를 편리하게 해줬어야 했죠. 드넓은 안방이랑 드레스룸이랑 부부욕실이랑 파우더룸이랑 월풀욕조랑 티테이블이랑 분위기있는 조명이랑 아늑한 인테리어까지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라이프사이클과 인생살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전세를 살거나 내 집이 있어도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 또 그나마 아파트에 살면 그래도 형평이 좋은 편이지만 그나마 장롱이며 세간사리들로 가득 찬 방에 아이들이 뛰놀 공간도 없고 층간소음 걱정에다가 제대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는 재미를 느끼는 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런 때 모든 것이 더 여유로워 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나 신혼생활도 그렇지만 한창 감성이 풍부하던 그 젊은 시절 학창시절에 좀더 여유로웠어야 했습니다 마음껏 책도 사보고 좋은 음향 기기에도 빠져 보기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내 공부방이나 서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회가 많았더라면 모르는 소질도 개발되어서 세계적인 음악가나 소설가로 대성했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젊은 시절에 많은 여행도 했어야 했고 자유분방하게 세계를 경험했다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르꼬르비주의 선생께서는 청년 시절에 유럽 각지를 여행하다가 건축을 공부하기로 결심해서 훗날 세계적인 건축의 거장이 되셨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때가 중한 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기회를 살리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수 있을 때, 욕망이 타오를 그때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도 뭔가가 필요한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나이 들어 아쉬워만 할 뿐인데, 바로 이런 것이 인생살이인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행복을 유보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바로 그런 집에서 꽃밭과 텃밭을 가꾸며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좋은 곳에 드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생활의 편리성, 자금 문제, 가족의 반대, 부동산적인 가치 등 많고도 많은 이유와 핑계 때문으로 그저 마음뿐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와 가족, 부동산적인 가치 등이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나, 바로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지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이 들고 힘이 빠진 은퇴 후에나 해보겠다고 그때의 행복을 유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요즘 건축주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설계나 건축을 하다보면 내 집이나 건물을 짓겠다는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건축주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젊은 건축주들이 확실히 많아졌는데 예를 들자면 판교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그렇습니다 판교에는 1,400여 개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데 이러한 집들을 설계하면서 만난 건축주들은 거의 3, 40대가 대부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도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가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러한 판교 단독주택 건축주들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당이 있고 층간소음 걱정 없는 이런 단독주택을 선택한 것인데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단독주택은 아이들과 함께 꽃과 텃밭도 가꾸는 등 다양한 취미생활과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물론 꼭 단독주택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마당과 정원 그리고 놀이방 오디오룸, 서재, 다락, 옥상정원 등이 있는 단독주택이 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삶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건축주들의 변화는 비단 단독주택만이 아니라 요즘 신도시에 많이 건축되고 있는 상가주택도 3, 40대 젊은 직장인들과 심지어는 젊은 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찍부터 재택구와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갖기도 하며 요즘 아파트와 특히 아파트 전세가 가 폭등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상가주택도 재택구나 부동산적인 장례성 말고도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의 거주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마치 2층짜리 단독주택과 흡사할 정도거나 오히려 더 좋은 집도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살아보니 세월을 아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생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어느 것 하나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과 달란을 가꾸는 공간으로 어쩌면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한다며 살아가는 집도 나중을 위해서 황금기 같은 젊은 시절의 행복을 유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젊어서 놀아야 하고 젊었을 때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부간의 애틋한 그때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를 하는 그 건축주의 그 집이 바로 내집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공간에서의 삶을 상상해 가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때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악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좋은 시절 젊은 시절 세월을 아껴서 한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 부대 살고 싶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젊었을 때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두 번째 라이프사이클과 인생살이 세 번째로 행복을 유고하지 말자 네 번째로 요즘 건축주들의 변화 또 마지막으로 살아보니 세월을 아끼야겠더라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그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직장이나 모든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다 보니 또 요즘 젊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 바로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나이 들어서 후회나 아쉬움을 덜 하려면 세월을 아껴가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과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